어? <웃음> 아니 태시가 이거 셋사셋사 발로 <웃음> <응? 웃음> 그렇게 만질 거야? <웃음> 야, 다, 리리다 뽑히겠어. 가다도라겠어시가이아봐식아 <웃음> 이게 야시가야개식야개보 졸려. 그야붙보야뭐야 그거, <웃음> 그거 붙잡고 졸려, 야아이고 카메라 되니까 멈췄어. 먹고 있었잖아 너. 입에 입에 풀 묻었어. 왜 그렇게 멈췄어? 같이 그대로 그런 새싹이막 재밌어. 어, 가지고 놀아. 아무 그렇게 쳐다봐. Thank you.